안녕하세요. 달빛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33화에서 정영준은 yj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입사하게 되는데요. 주혜라와 남유진에겐 엄청난 부담이 생겼습니다. 주혜라는 모델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여 정영준을 성추행 혐의로 몰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정겨울이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여 주혜라의 더러운 계략을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델이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인물이라는 것이죠. 정영준은 법을 공부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모델이가 정영준을 거짓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모델이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모델이는 결국 법적으로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주애라가 시켜서 벌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이 드라마는 급격히 결말로 진행되게 됩니다. 100부작이 넘는 작품인데 이제 33화에서 주에라가 모든 것을 들키지는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에라가 과연 모델이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죠. 모델이가 본인이 시켰다고 입만 열게 되어도 사회에서 매장은 기본이고 법적으로도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라에게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본인에게 위험한 순간이 오면 아주 잔인하게 변해버립니다. 결국 주에라는 모델이를 죽여야 겠다는 마음을 먹죠. 주에라는 모델이의 찻잔에 독을 타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짜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주에라의 악행을 저지할 수 있는 건 정겨울입니다. 정겨울은 현재 소위 말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추후에는 정영준과 서태양과 연합해서 주에라와 남유진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다 수집하겠지만 지금은 홀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만이라도 누군가 그녀를 도와준다면 정겨울의 복수는 한층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정겨울은 모델이를 살려주고 그녀를 영입해서 같은 편을 만들기로 합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판단이죠. 여기서 주에라의 악행이 공개돼도 주에라는 벌을 받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녀가 벌했던 모든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남유진도 바로 주에라를 버리며 두 사람의 연계 범죄 증거도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정겨울은 주에라가 밤늦게 모델이의 자리에서 찻잔에 독을 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정겨울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죠 다음날 정겨울은 모델이를 조심스럽게 불러서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모델이는 경악하고 주에라의 실체를 알게 되죠 정겨울은 그런 모델이를 진정시키고 앞으로 주에라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모델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정겨울에게 고마워하며 열심히 그녀의 복수를 돕게 되는 것이죠. 주애라는 본인이 세운 계획에 오히려 크게 당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델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생각해놓으신 내용 전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겨울이 든든한 지원자가 생겨. 완벽한 복수를 이루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